오늘 사도행전 1장, 1, 1장, 1장부터 2절부터 하죠. 2절부터 하자. 사도행전 1장 2절부터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을게 성령으로 우리는 권능 권능을 받게 돼요. <웃음> 왜이 정치 사탄주의놈들이 악하냐? 이 정치 사탄주의들의 근본적인 철학은 뭐냐? 하나님 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 없고 자기들이 신 하나님 되고 싶어요. 자기들이 모든 파워를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어, 중공상당. 공상대 깔, 공상당과 사회주의 공상당에 깔게, 깔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을 공력해, 공력해요, 공력. 공략. 뭐, 종교는 하, 하나님을, 하나님은 뭐, 종교다. 하나님은 신화다 하나님은, 이거는 그냥 인간들이, 어, 뭐, 시민들 컨트롤하기 위한 <웃음> 내용이다. 사실은, 또, 종교는 마약이다. 마크스는 그렇게 말하죠. 어, 종교는 마약이다. 특별히 기독교. 기독교는 마약이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정부는 마약이에요, 사실. 정부는 마약이에요. 종교는 마약 아니에요. 왜? 종교는 시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수 없어요. 정부는 강제적으로 시민들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수 있어요. 하고 그 정부의 명령을 어기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방해가 오죠. 감옥 갈거나 죽거나 살인당하거나 등등등. 그건 엄청 방해죠. 여러분 인생에. 작은 방해도 아니고 큰 방해죠. 종교는 그런 파워 없어요. 종교는 설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면서 어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죠. 요청을 해야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종교는. 근데 정부는 강제로 적으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그, 아니깐 그 종교, 그 정부가 신이 되는 종교, 그것을 그것이 좌파죠.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것을 원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신이 되고 자기들이 강제 시민들 시민들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시킬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설득할 필요 없어. <웃음> okay. 그냥 어 오늘 밤부터 10시부터 뭐라고? 커피 뭐라고? 행진 동행, 동행, 금지. 동행 금지 있다. 이렇게 발표하한 하면 온그 나라의 사람들 이거 말 들어야 돼. 그건 엄청난 파워죠. 이건 미친 내용이죠. 자기 그냥, 그냥 느낌대로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이카로나 사기는 이런 거예요. <웃음> 그런 거예요. 코로나 사기는 정부 지도자들이 신들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하고 계속 이 락다운 동하면서 계속 경제를 모든 사업들이 문 닫게 하니까 그 사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부 월급 받게 돼요. 정부 월급 많은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가난하게 되면은, <웃음>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돼버렸어요 재벌들은 더 부적이 되고. 왜 모든, <웃음> 뭐야, 어, 한국 교회들에서 이런 사실을 안 가르쳐주고 있냐 말이에요. 자기 신도들한테. 이거는 이건 한국의 미래인데 음, 이거는 세계의 미래인데 바이든은 세계 대통령이 되면 이놈들로 미국도 죽일 거야 <웃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내용 여러분. 엄청난 내용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위험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냥 여러분도, <웃음> 여기에서 40일 정성도 드리고, 또, 한국, 일반 돌아가서 정성 드리고 오신는데 미국의 현장이 얼마나 더 심하고 위험하고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 우리는 오늘 게티즈버그가는데게티즈버그에서큰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웃음> 얼마나 긴장되는 위험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웃음> 이 자파놈들이 들어가게 되면 전세계 럭다운 전세계 시민들 가난하게 만들고 전세계 시민들 강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 그 주사 안에 모든 악한 내용들을 놓고 시민들이 영원토록 <웃음> 감시감며할 수 있는 화학물 내용들을 놓고 <웃음> 어제, 우리, 킹스 리포트 인터뷰 의사랑 했는데, 그 양반이 뭐냐면, 이 주사들 통하면서, 이제는 네너텍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통하면서, 자기 몸한테, 주사 통하면서, 안테나를 집을 수, 칩 아니어도, 이거는 네너텍이니까, 칩보다 더짠 거야. 그러니까 몸이 안테나 되는 거그러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어. 이 컴퓨터들에서 모든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나와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주세요. 이거, 난 주사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런 발 사기통하면서 강제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주사 자체가 아마 그냥 물일 거야. 물. 근데 여러 가지 독 내용들, 시민들이 약하게 만든 독 내용들도 있었고 또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 어, 특별히 안테나, 안테나 같은 칩이된 내노텍이든 하여튼 몸이 이제 안테나 되는 거예요. 그게 렇 되면서 그 정부가 <웃음> 자기가 시, 싫어하는 시민들 자기 자기를 반대하는 시민들 북한처럼 쉽게 찾아갈 수 있죠. 쉽게 잡을 수 있죠. 그 말은 모든 정부들이 우리 커뮤니티를 타겟하면서 죽이려고 할것입다 감히 감면하려고 하고 <웃음>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카라나 사기는 사회주의화공산주의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일본 다시 돌아가서 다시 미국에 올수 있는 올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이 닫고 있어요 빨리 바이낸가 들어가 그러면 전세가로나 락다운될 거예요 미국에 미국에 이제는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하고 한국, 일본 정부들이 <웃음>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강제수용서, 아니면 죽게 되죠. 감옥. 감옥, 강제수용서, 강제수용서는 사실 감옥이지. 강제수용서, 아니면 죽든지. 이러한 심한 내용이 카로나 바이러스 사기 동하면서 세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웃음> 그냥. 하, 그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 전이야. 그런 싸움이 또 다시 벤실비에서 크게 일어나는 거죠. 벤실비네 주지사가 나와서 우리는 어, 우리 선거 인단은 벌써 확정했다. 확, 어, 바이든 대통령 이겼다 벤실비에서 이렇게 벌써 법적으로 어, 어, 법적으로 아니고 그 좌파 주지사가 <웃음> 어제가 저께 그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법정에서 힘이 없죠.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미리 펜실베네주를 고소했으니까. 그냥 주지사는좌파놈이니까 이런 발표했는데, 근데 벌써 미리 펜실베네주를 고소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 고소 중, <웃음> 하고 법정 싸움이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사실 주지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역사 또 아버님께서 허락하시면 은 주지사가 발표했던 내용들도 뒤집을 수 있죠 <웃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팀이 엄청난 증거를 보여줘야 돼안 그러면 은 바이든은 올라갑니다 바이든은 대, 어, 세계 대통령 잡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만나는 것이 아마 <웃음> 아마 다음 세계에 연계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미, 미친 비참한 세계 공산주의화 내가 타고 오겠습니다 바이네가 이기면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심각한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고 <웃음> 미국 지키는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 지켜야 돼요. 이 빌게츠 <웃음> 며칠 한 우리 어, 뭐야 예배 때 미유 예배 때 보여줬는데 지금 키지 마. 그러면 안 그러면 유튜브 우리 감시하면 감시 하니까 우리 프로그램 을끌 거니까 유튜브 상위 놈들이 <웃음> 하여튼 블룸버그라고 블룸버그는 전 주지사예 거의 어, 뉴욕에 완전 시뻘건. 사기놈,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악한 부자. <웃음> 트럼프는 좋은 부자. 블룸버그는 악한 부자. 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이에요. 밀리언이 아니고 빌리언이에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항상 좌파놈들 지지해요. 돈 엄청 많이 지원하고. 그 양반이 블룸버그 에코노믹 포럼, 어,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뭐냐면 블룸버그 세계에 경제, 어, 대회. 하면서, 슈퍼 엘리트들만 모았어요. 인터넷 통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워싱디세모고 하여튼, <웃음> 빌게이츠 뭐, 저커버그, 잭도시, 트위터, 트위터 사장, 뭐 등, 이, 이 구, 구글 사장, 이놈들 다 모아요. 클라우스 와 뭐, 이런, 이런 악한 그, 빌라버그룹, 어, 어, 관리자 클라우스 스브 <웃음> 다보스 그룹 이놈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놈들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 카로나바이 사기로서 세계 공산주의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환경보험 보험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이제 <웃음> 점점 시민들을 땅 소유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 결정했다고. 그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코로나 사기 동안 하면서 정부가 엄청난 파워가 되면서 신들이, 신들 돼버리고, 시민들이 다 가난해지면은, 그러면 땅 소유도 못하게 되죠. 환경보험, 보호부, 보호부, 환경보호부가 들어와서 땅 소유도 못하게 하는 거죠. 베네수엘드처럼. 땅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기 <웃음> 소유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싸워요? 그냥 이놈들이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거의 모든 나라들, 공산주의 나라들에서 모든 나라들에서 거의 다 일어났어요. 벌써 일어났어요. 이거. 땅 소유 할수 없어요. 시민들이 땅 소유 할수 없어. 요 모든 것이 정부 땅이 되버려. 모든 것이 정부 자산이 되버려. 모든 것이 정부 환경보험부 보호부 그린벨트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땅소에 못하고 시민들의 다 도시들 정부가 만들었던 하리세이더 그 정부 만들었던 집들 빌딩들 아파트들 이 작은 아파트들 북한처럼 모든 시민들이 거기서 살아야 돼요 시민들이 더 시민들을 더 쉽게 감시감멸 관찰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도시로 옮기죠 <웃음> 공산주의 나라 어, 그 시골은 정부가 다 그린벨트를 묶고 다 도시로 모으기 시작하죠 도시 한 곳에 있으니까 훨씬 더 컨트롤하기 쉽죠 하고 그기서 반대하면 죽어요 <웃음> 그냥 한국일본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40일 정선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한국일본 갔던 분들이 이러한 사기 시스템이 더 심해지고 바이든가 이기면 어, 그분들이 그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길이 엄청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웃음> 그나라에 해서 엄청난 엄청난 폭군정부들한 아래 종교 소유 없이 싸우게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은 안 좋죠. 정부가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못 해요. 우리 사람들 중에 이것을 이해 못 하는 사람, 이해 못 하는 사람 많아요. 아. 내가 그러니까 뭐 내가 어뭐 한국에서 땅 있고 뭐 한국에서 직업 이 있으니까 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나라는 죽을 거니까 세계 공산주의화, 코로나 럭다운도 통면서 바이든가 들어가게 되면 은 여러분 나라 자체에서 일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사업이 다 무너져요 못 운영하게 돼요 지금 했던 땅 소유와 농사 지었던 것그거다 없어져요 왜? 정부가 더그림벨에 묶이게 돼요 <웃음> 지업이란 지급이란 것이 없어져요. 정부벌금 또 정부인원이 돼요. 그기서 아, 반대하면 죽어요. 아니면 감옥 가요. 세계 공산주의 와 이렇게 됐는지가.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웃음> 어차피, 어차피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세계 공산주의화를 싸워야 되면 은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제일 높은 곳에 싸워야죠 확률이 낮은 곳으로 가면 은 그건 주, 죽게 되는 거죠 확률이 제일 높은 데 싸워야지 그거는 미국이에요. 왜? 미국은 1억 명, 1억 명과 한 1000만 명, 1억 명과 <웃음> 1억 명 총리 소유자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공 세계 공상주의화 싸우는 것이 미국에서 제일 세요. 만약에 내전이 터지면 한국, 일본, 유럽 아무것도 못해 지민들이 아무것도 못해 <웃음> 정부는 모든 파워를 얻게 되고 아마도 <웃음> 인터넷에서그 감시 감별하면서 킹스 리포트 우리 한국 예배 이런 내용들 다 한국 점점 바이낸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 일본 다 금지하게 될 거예요. 하고 유튜브에서 벌써 <웃음> 벌써 우리 페이스북에서 금지됐어요 페이스북에서 우리 그 성전교회 성전교회 페이스북 페이지도 삭제됐어요. 인스타도 금방 될거 아마 유튜브도 금방 될고 여러분은 아무리 이런 말씀과 예배와 이대영님과 삼대원께 뭐하고 있냐 찾으려고 해도 점점 없어져요. 북한은 우리 방송은, 어? 금지죠. 중국도 금지죠. 자파놈들이 여러분 정부를 잡게 되면서, 가로나사기통면서 록다운하고 공산주의와 깔게 되면, 여러분은 이 미크로코스모스에서 뭘 진행하고 있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웃음> 하고 그냥 홀로 혼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 못해요. 상상 못해. 공산주의 나라 안 봤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바이든 들어가려면 세계는 좌파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화 될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코로나 사기 통하면서 세계를 록단했죠, 이놈들이. 여러분 나라들까지 다 록단했죠. 한, 한순간에. 한 명령으로. <웃음> 이놈들이 그 파워를 느끼면서 그것을 다시 시민자로 돌릴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파워. 자기들이 자기한한 한 말만 하면 은세계가문 닫아야 돼 자기들이 힘든 줄 알아요. 그 파워를 마약처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해 안해 이해 안해에 계속 <웃음> 어?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대신 에 이대원과 삼대원권과 가인배비 여러분한테 말해도 계속 어, 전 코로나에 러해전그 생활패턴이 다시 올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그것을 너무 원하니까 현실 안 보여 감정적으로 그 세계를 원하니까 그 세계가 바이든가 드라면 죽었어요 없.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이 세계적인 록던은 <웃음> 이놈들 계획에서 그냥 록던하고 바이러스 없애고 그러면 다시 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록던이에요 왜? 이 록다운 통하면서 자기들 정부, 중앙정부를 엄청나게 세게 만들 어주어요 자기들한테 엄청난 기회죠, 이게. 시민들을 언론으로 세뇌시키고,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죽을 거다, 죽을다, 99.8% 회복률 하나도 안 말하고, 어,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다. 과학적으로 <웃음> 과학도 과학도 아니죠. 과학자들이 정부 원하는 대로 과학 발표해야죠. 북한처럼 중국처럼이란처럼. <웃음> 이놈들이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면서 이것을 다시 풀것 같아요 이놈들이 벌써 말하는 것이 막신가 나와도 우리는 계속 록다운 해야 되고 마스크 계속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21 2 1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19 아니고, 고르만에서 21번이 나오고 있답니다. 진화하니, 이 사람이 말하니 진화하니까, 진화. 진화론. 록다운은, 록다운의, 록다운의 목적은 영원히 풀지 않은 록단이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 가 깔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러면. 이해하지 못하면 죽어요. 죽게 돼요. <웃음>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좌파, 대가, 좌파, 성, 정치, 사탄주의 되겠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 에 나와요. 아버님 옆에 못 가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게 되면서, 주님의 왕국을 버리게 되면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탄주의를 받아, 받, 받아들이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웃음> 그거는 주님의 왕국에 못 들어와요. 후손들로 못어와요 그러니까 럼 아버님의 어? 후계자 상속자 대신 이대원과 삼대왕권이 미크로 코스모스 싸워,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웃음> 미크로 코스모스는 싸울 때한 곳이야, 세계 한 곳. 여러분 나라들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여기서 싸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21일 수련, 40일 수련이라고 봤는데, 수련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 나는 40일, 20일 수련 끝났고, 40일 수, 끊은, 어? 수련 끝났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벌써 섭리하고, 어? 딴길 가고 있죠. 하고 만약에 그 문이 닫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고 바이든가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를 가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는 여기 아마 못올 거예요. 한국, 일본, 여러분 각각 나라에서 비참한 무서운 현실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 무서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길 가야 돼요. 중정부의 정승의 마크를 받게 되면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못 들어온답니다. 왜 주님의 왕국을 반역자로 반역자 됐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대형님이 아, 여러분 여기 최대 여기 있고 어? 미크로스 싸워야 된다고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 그냥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봐야죠. 근데 미크로코스마스에서 <웃음> 싸워서 미크로코스마스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곳에 싸워야지 <웃음> 이 내용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확률이 아주 낮은 데에서 싸우려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섭리를 이해 못하네섬섭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난땅 잡아라 했을 때 그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한국 일본 앞에 가서 도와줄 수 없어요. 가난 땅으로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세속적인 내용들 만생하니까. 각 근데 세계 공산주의 들어오면 은 여러분 세속적인 생... 내용들 다 없어져요. 땅 소유까지 없어지고 집까지 없어지고 직업까지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럼 지금은 가난 땅을 싸워야 되는 그런, 직, 그런 내용인데 다른 세속적인 내용들 때문에 떠났다. 과거 20일 수련 과거 40일 수련 다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된 생각으로서 그러면 확률이 낮은 대로 가면서 뭐할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공산주의화되는 나라들에서 특별히 바이든가 들어오면 강제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다 타겟하게 돼요. <웃음> 인터넷으로 얘기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커뮤니티들, 우리 커뮤니티들이 아마 바이든가 들어오면 은 세계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들을 도메스틱 테러리스트, 테라 조직 어? 국내 테라 조직으로 아마 확증될 거예요. 왜? 철창대어서말으니까 철창왕국이 었어 모든 시민들이 자유 있어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그 자유를 지키는 철창이 있어요. 아니면 왕국, 그 내용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좌파화 됐을 때, 공산주화 됐을 때, 그 메시지, 그 철창 왕국 메시지 엄청 무서운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들이, 여러분 교회들이 다 국내 테라 조직 증면받게 되죠. 일반 같은 경우는 옴신리 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옴신리교는 폭탄 터뜨렸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웃음> 우리를 우리는 철창 왕국 대해서 천육헌법하고 철창 왕국 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자유 세계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공산주의하고 완전 적이적이에 그럼 우리 교회들이 국내 테라 조직이라고 하고. 우리가 총다 들고 있는 사진들도 언론에 <웃음> 켜놓고 여러분 다 잡아가요. 왜그 현실을 몰라요? 왜 기도를 열심히 안해요? 왜 기도 통하면서 이런 것을 몰라요? 이대형님이 왜 계속 말했는데, 말했는데도 계속 가로나 전세계로 가고 싶죠. 세계가 다 편했을 때 그렇게 안 됩니다. 바이든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위험한 때에 yeah. 에리카와 가이처도 바쁘니까 일본에 가, 어, 가야 된다고 했지만 내가 에리카 가이처한테안 된다고 여기 있으라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있으라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들어갔는데 건강이 괜찮으면 은 이건 아마 마지막 기회 될수 있어요 바이든가 들어가는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미국의 모든, <웃음> 모든의, 모든 그 법장들도, 여러 측면에서 바이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점점 세지고 있어, 지금. 보수에도. 그냥 희망이 더 약해지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여러분은, 어, 이대형님이 빨리 와라! 이때 와라! 이때 가라! 이런 것을 원하지만 나는, 여러분은 그거 안 들고, 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심각한 기도. 현실적 기도. 과거 코로나 바이세계에 살고 있다. 어, 그 과거 세계처럼 될 거야. 다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착각된 세계 거짓말 아니고. 현실 바라보고, 세계 공산주의하고 오는 것을, 우리, 벌써 우리가 럭다운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현실적으로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답이 금방 와요, 나와요. 뭘 해야 되는지 금방 나와요. 근데, 바이든가 <웃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우리 예배도 못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우리 모든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국내 테라 조직들 증명 받게 될 것이고 잡아놈들이 우리 식구들 다 잡아가지고 그럼. 감옥에 들어가게 형무 뭐야 강제 수용소 들어가게 되죠. <웃음>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요. 20일 정성 끝나고 40 정성 끝나고 사실 정성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엄청난 심각한 때입니다. 드럼 뜻덩이 이기하지만, 이기 못하면 엄청난 어두움이 와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무서운 때가 와요. 하고 여러분 홀로 혼자 그 어려움, 어둠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현실대로 기도하라고 <웃음> 이령님이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 채널이 <웃음> 어, 삭제되지 않으면 음? 이런 많이, 많은 내용들이 많은 비참한 내용들이 많이 나어날수어요하고 많은 우리 식구들이 이것을 반대하면서 세계 공상적이 반대하면 죽게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죽음을 두려면 안되고 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면 안되고 몇년더살수 살, 살 있기 위해서 주님 배신하는 사람이 지옥 가요. 하나님 어, 왕국을 배신하는 놈들이 주, 지옥 가요. 모두 하천이구에 후손들도 못 들어와요. 정부의 진, 짐승 짐승의 마크 정부가 신이다 예 <웃음> 공산주의 나 예.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를 그럼 그럼 모시겠습니다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반역자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이든가 뭐 들어가면 <웃음> 강제 수용사서 가게 되죠. 하고 싸움에서 우리 많이 죽을 수도 있죠. 그놈들이 분명히 우리를 우, 우리는 자유리해서말 하고 있고 우리는 <웃음> 시민들이 그 자유를 지키는 철창 파워도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 사상은 자파와 공산주의 놈들한테 제일로 위험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증명하게 되고, 그런 많은 싸움들에서 많은 우리 사람들이 죽게 되죠. 강제 수용소만 가는 거 아니고, 죽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바이든가들어그는 엄청난 어둠, 엄청난 비참함,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만는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달라져요. 이 순간들에. 하고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 이때까지 와라 이제는 안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기도만 기도로만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한테 그런 그런 명령 안할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시, 현실적으로 미크 코스모스 이해하면서 가난 땅을 싸우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답이 금방 나와요. 착각 세계 편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 세계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착각된 <웃음> 사람은 <웃음> 홀로 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 오는 거 아니라 이제 왔다고. 그래서 결정 잘 해야 돼요. 그것으로 오늘 예배 마칠 겁니다.